왜 그러냐면, 여기서 보면, 철 있잖아요, 철. 음. 철이 올해 산화철로, 산화철이어서 산화랑 결합이 돼 있었잖아요. 음. 근데 이게, 이, 근데 이 산소가, 이 탄소를 배신해가이 철을 배신하고 산소한테 가가지고, 이산화탄소 가 됐잖아요. 그래서, 네. 이 철은 환원됐다라고 볼수 있어요. 아, 어, 산소를 잃었으니까요? 네. 산소를 잃는. 선생님 아, 그럼 여기서 탄소가 이상화탄소가된건 뭐예요? 이게 산화반응이에요. 그, 아... 그래서 그 아... 이게 봐봐요.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산화철에서 지금 사, 철은 지금 환원반응이 일어났고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산화반응이일어났잖아요 네.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물질이 하나 될때 다른 물질은 환화되므로 산화와 환원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. 항상 같이 일어나요. 동시에. 아... 얘도 보면 어, 뭐, 이제, 얘 볼게요. 지금, 얘는 산화를 시켜줬, 산화를 시켜줬는데, 환원이, 그, 이 O2, 얘는 환원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, 이런, 이렇게, 그, 사, 어떤 한 원, 한, 어떤 한 원소가 산화가 되면, 다른, 거, 다른 원소는 환원이 되고, 또, 환원이 되면 또 산화가 되고,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요. 그렇구나. 재밌다.